뭐야? 애들 다 어디갔어? 어? 밖에 비오나봐요? 허걱스 비오는 밖에 저거 또 너무 예쁘다 음? 여긴 진짜 예쁘다 줘봐 낙놔 낙놔 어, 어? 뭐야? 낙놔 어 하이 헬로우 하이 예스 아침파헬예예어 어? 예, 예. 어? 어, 근데 시스터즈 노 시스터즈 여기 노우 어, 아, 시스터. 오 노우 시스 비이 오노비비 헤이 hey, 헤이! Hey. 기부미 에이, 우산! 클라, 클라스? 헤이 치 o 유옷옷 입어요?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하다 내외? 네 아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오케이에 아, 부끄러움이 많네 에 네. 오마이갓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네 그래 응. 아 비오니까 아 비오니까 짧은 바지 입자 아 비올때 그때 원래 슬리퍼 신어야 되는디 어 그냥 어 찍찍 해가지고 헤이헤이 치치 예 헤이 치치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이 우와 우와 우와 우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s 우와 우와 우 l i a n t color 예 우와 우와 우 멋진 컬러 so 와 우와 우게 찰떡! 예와예 yeah. yeah. yeah, yeah. 오, yeah. e oh, 아침밥? 예 u 예 h e Come e oh, 근데 시스터즈, e r s no. s i s t 여기 no. Where? Uh? Where? Where sisters? 어디 갔어요? I don't know. Uh...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산책 간 걸까요? I don't know. Um, y yeah. uh... 아침밥 그럼 양희 씨 먼저 먹어요. o 예 y e a 아 아침밥 실내에서? y yeah. e 그럼 왜 줬어 우산? <웃음> Why? <웃음> <웃음> you, you smile, you l me. You 지금 키키? a 유 키키? 달라밥, yeah. 날라, 날라 아침밥 우선 유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예 yeah, e a h 달라밥. 예아! a h yeah. wow. What? w h w e r y o are? What? 나 여기 앉았다. Yeah. 근데 유 o 줬다 여기 밥. 와! 오케이! o 여긴 <웃음> 와우! 이거 혹시 아리오 올리요아 이거 오늘은 색이 변하는 파스타! 맘의 그레니스 레시피! 음 색깔 고대로인데? 이거 사고 오브 방송? No, 그냥 드시면 됩니다! <웃음> 아오케이! 음! 쩝쩝! 음! 칼라 이즈 굉장히 칼라풀! 예아! 예아! 쩝쩝! 예아! 맛있다! 예아! Yeah. Yeah. 이거... 자매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릇채로 내가 가지고 가요? 일단 그릇 줘요. 근데 맛있다. Yeah, here you are. This pasta... 알고 싶다 만드는 법? Oh, recipe. Um, okay. r e c i p 다 y 가 a h Secret recipe인데... Um... 아 yeah. 어차피 나 요리 못하니까 보여줘요. Um, okay. It's m y m a Granny's recipe. and 이거 집에 있어요. 어... h oh. so, 이따가 줄게요. o 케이 y o 이아 근데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들을래요? 무슨 말? 어떻게 만드는지? 오 h y 일단 일단 토 a 앤드 이따가 b 오케이 okay. o okay. yeah. 이거 치자 넣고 링 i n g u 요 y e a and c 넣고 소스 만들어요. 오 oh, 치자 렌기니 설탕 what 치자 넣고 파스타면 yeah. 만들어요. Uh, okay,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아면 재료 is 치자 yeah y e 오케이 오케이 a 소스 y yeah. 설탕 y yeah. e 고기 yeah. 들어가요. 오 y e 고기 앤드 설탕 이즈 전부? Yes, and c 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오케이, 오케이. Mm -hmm. 와우. 근데 어떻게 하우 면 스파게티 파스타 크림 반짝반짝? 음. 치자앤 고기 하면은 색깔 바뀌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오 따뜻하게. 웜 파스타. yeah yeah yeah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mm -hmm. 오 근데 왜얼 시스터즈 i don't know 어 오케이 okay. 당신 알아요 no i don't know 나도 no,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말했다 i don't know 세번 yeah. 이상 y h oh, i yeah, don't know yeah. same 한국 속담 있다 세번 참는다 네번살인 yeah 오케이 okay. 아임 나간다. 오케이. Okay, 그러면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유 어디 간다? 텃밭 가요. 오 텃밭. 아임 yeah. 구경 가능? 어 오케이. 볼루 미. 예예. 나, 지금 마이가 아침부터 오? 어디 간 것이오? 하이 하이 하이 뭐야뭐야뭐야나 아, 아, 어디갔다 왔어? 아니가 계속 아침부터 안 보여갖고 나가 이 동네를 싹 보고 왔는데 왜? 응? 코백이 나안 보여야 뭔 소리야? 난이가 없어졌다고? 어 아침부터 애가 안 보이더라니까 응 언제 언제 언제 또나 먼저 가볼게요 아까 아침에 눈 떴는데 옆에 안 보이더라고서 어디 간줄 알았는데 계속 안 오더라고 응 나 뭐야?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마을에 간갈건데 나랑 같이 갈래? 어..그래요! 그래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응. 아니 우산은 있어? 어나 들고 왔는데 너도 하나 줄까? 아니 나 있어 있어 아까 치치씨가 줬다 슬리퍼는 젖을 것 같은데 운동하시는게 어때? 응? 에이.. 그냥 같이 뭐 어.. 원래 비오는 안슬레빠요 가자 그런 응. 너왜 우산 안 써? 마음이 급하구먼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아이고, 그래 그 그래. 얘가 나 혹시 나 아무것도 못하는 앤디 확실히요뭔 뜻이요? 아니 그 나니가 어 굉장히 독립적인 친구인 것 같아서 그러지 아니요 걔는 나없이 아무것도 못해 확실해? 어 응, 그렇구만 아무튼 뭐? 그렇구만 어 아이고 나니야 내가 요 동네를 싹 돌고 왔는데 얘가 한나도 안 보인다니까 머리카락 한올도 안보여야 어이구 참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 <웃음> <웃음> 응? 어? 왜왜왜왜 나 어, 근데 마을에건 어딘지 알아? 알지 나는 첫날에 여기 싹다 돌고 왔었는디 나니랑 어, 야너 나니는 길치라던데 야 역시 나니가 진짜 너 없이 아무데도 못 가겠구나 나 없이는 한나도 못한다니까는 어이구야 어, 나 이거 우산 우산 줘 봐야겠다 알았다 저거 저거 사진은 뭐여? 뭐? 무슨 사진? 어디? 저비 음, 좀.. 뭐대 저거? 어디 어디? 저기 뒤에 뭔뭐 사진 있는지 저거 뭐 대? 어, 이게 뭐야? 13회 감사제 이등이 어? 응? 어? 응? 이 사람 은 누구야? 이 사람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가 조약돌섬에 여행을 왔는데 아침에 있나 본께 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조약돌섬이요?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고요? 동생분이 성인이신가요? 아니요. 걔는 아직 고등학생이어라. 어.. 뭐 잠깐 어디 간걸 수도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실종 신고해드릴 테니까 다시 전화 주십시오. 이보세요. 섬을 다 찾아봐도 못 찾아서 전화하는 곳이라니까요. 길이 엇갈렸을 수도 있고 건물 안이나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응? 음? 말도 없이 나가라가 아니라고요. 아가 꼭두 새벽부터 어디 가갖고 여택까지안 들어왔다니까요. 어떻게? 이것은 분명히 일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이따가 네. 담당 부서 사람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하.. <웃음> 아, 어떡해. 네. 조약도에서 마을회관으로 연락주면 되시긴 하는데. 예 그럼 이따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여. 음, 아니, 저렇게 응대를 해도 돼, 경찰이? 그게말이야 아휴. 아휴. 야, 이거 비도는데, 오 어떡하냐? 그렇게, 감기 울리면 어떡할, 아니. 야, 근데 이 사진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누구라고? 저기, 말하는 저기?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구야? 여기 2등 한거 누구야, 이거? 14회 말하는 거야? 13회, 3회. 3회, 이거 강생이지,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2등 에 있잖아, 2등. 한칸더 높은 사람, 이 사람 처음 보잖아. 이 사람. 어휴, 어디 가게에서 본거 같은데? 첫날에 내가... 어, 그래? 여기 마을 주민 아니야? 어, 그래? 어, 마을 주민인 거 어, 같은데? 근데 이거... 우크와 그 책에... 이등이항 아니, 근데... 누구였다 하지 않았어? 여기서 장례 시간도 하지 않았어? 장례식? 어, 그러게... 근데 왜 여기... 마멜할미 관이 어... 안보인데 그러게... 마멜할미는 어디 갔어? 아니 이게 다뭔 일이야 이게 내 동생은 사라지고 할머니 관는 사라지고 야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너 동생 본 사람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뇨? 니 나가가지고? 일단 치치씨한테 먼저 물어볼까? 치치씨가 나간 거는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치치씨가 너네 어디 갔는지 모르다라고하던데아무튼데아 일단 아 일단 가보자 가보자 아유 사실 내가 너한테 말을 안한게 있는데 뭔데 뭔데? 사실 내가 기자여 뭐이? 아유 내가 요기감사대때 응. 발가락이 나왔다 해가지고 조사차 나왔거든 응 근데 내가 사건의 파헤쳐 보니까응 발가락 사건 만뭐 있는 것이 아니라 응? 관광객 뭐? 관광객 실종사건도 있더라고 뭐? 야 근데 이런데 오면 어떡해? 아유 나는 조사차 갔지 특종이니까 어, 아이구야 참나 아유 근데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못 하겄어 분명히 마을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인디 내가 응.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있어 아니 근데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고 반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야아 어? 어, 그럼, 그럼 너도 나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일단 그럼 뭐부터 그래. 할 건데? 나 혼자 돌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도 같고 응 치치치 먼저 물어보자 우리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이거 치치씨 아까 어디 간다고 말했어? 어.. 치치씨 모르겠네 간다고는 안 하고 집에 집에 간다 했던 거 같은데 아니 텃밭 간다 그랬다 처음에 어 저기네 아, 저기네 텃밭에 있네 어 치치 씨 치치 씨예 yeah. 혹시 난니 yeah.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yeah. Yeah. 네, 난이 예 없어요 예 난이 난가아침부터안 보여가지고 oh. 나간 거라도 보셨나 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 oh. where have she gone 아마 go for work 글쎄요 아이고 내 술에 오늘 가져가려는 데여 이슈 cut 오케이, okay. wait f o 이거 마멜 할머니 레시피. 오, 예아, 예아. 헤야예 응. 카트, f o l 이거 대답은 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 그래, 그래. 나 잠깐 여기 있을게. 그러면 따라갔다 와봐. 마멜의 특제 파스타. 설탕과 아미노산을 첨가한 크림 파스타 소스를 만든다. 노란 치자가구를 첨가한 파스타 면을 뽑는다. 면에 소스를 넉넉히 조리한다.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 파스타 그릇 아래 핫팩을 붙인다. 이게 끝인데? 설탕 어.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랑 치자가 만나면은 색깔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한번양 이게 뭔 일이냐?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